죄송한데 인사 한번 다시 좀.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그 저희가 네. 그 맨날 연예인만 보다 보니까 네네 네. 연예인이 좀 그래가지고 <웃음> 좀안 좋은 일을 좀 히말린 사람 뭐뭐 네, 네. 뭐 심성이든 뭐든 이이 사람이 되게 안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음... 그런 사람을 한번 가져왔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봐주세요. 네, 이 사람이 네. 착해질 수 있나? 네. 네. <웃음> 내가 다와서이 사람 인상은 진짜 좋구만 인상은 참 선하고 사람이 이렇게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인상 그래서 올해 이 사람이 뭔가를 여전까지 조금 뭐 그냥 자기가 했다 해도 뭔 일을 했다 해도 크게 막 성관하는 일은 없었고 올해 뭔가 새로 시작한 것 같은데 인성이 좋은가요? 인성이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는데 작년 수에 내가 수가 안 좋으니까 뭐 인간 하나둘에 욕을 많이 먹어야 되는 수야 근데 이 사람 자체로는 근데 또 고집이 있어 이 남자분 자체가 고집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가 기라 그러면 누가 뭐라 해도 듣지 않는 그런 게 있어. 얼굴은 항상 선해, 내가 보니까. 얼굴은 선하지만 고집이 세고 인간 하나도록 욕을 많이 먹었어야 돼. 그리고 원래는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사람이, 애, 어른 할거 없이. 아, 진짜요? 어이 사람을 참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얼굴형이 그렇다는 거야. 난 음. 지금 얼굴을 이렇게 화경으로 보니까 얼굴형이 애, 어른 할거 없이 다 좋아해. 근데 작년 수, 요올 수까지 이 사람 운이 안 좋으니까 구설수를 들어야 돼, 인간 하나 또래. 음. 그래서 많은 사람한테 욕을 먹었을 거야, 아마. 왜그인물에그 누군가를 그런 사람하고 같이 엮였냐 이래가면서 욕을 많이 먹었을 거야, 아마. 그래서 올해 뭔가 새로 이렇게 내가 나를 이미지를 다시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뭔가 새로 시작해야 되거든, 이 사람이. 음. 뭔가 시작한 걸로 자꾸 보여 내가 봤을 때. 선생님, 어. 저희가 뭔가 좀 이 사람이 악한 짓을 보는 본가 좀 악한 짓을 했고 뭔가 좀 악하다고 좀 그런 기운은 안 느껴져? 그렇지는 않아요. 아이고. 악하고 이러지는 않아, 내가 봤을 때는. 근데 처음부터 내가 이렇게 할머니한테 물어볼 때부터 얼굴이 선해 보였어. 아, 진짜요? 음. 응. 근데 인간 하나 또래 얘가 나쁜 사람이 됐다고 그랬잖아, 할머니가. 어... 인간 하나 또래 욕을 많이 먹어야 돼. 근데 그거에 업그레이드 시킬 일을 이 사람이 뭔가 시작을 했다는 얘기야. 뭐내 사업을 했던, 뭘 시작했던 사람들한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걸 보여주려고 뭔가를 시작한 것 같아 새롭게. 올해 뭔가, 분명히 뭔가 시작했을 거야 이 사람이. 음. 근데 이 사람 이렇게 봤을 때는 사람은 나쁘지 않은데 내가 수가 안 좋을 때는 인간 하나또래 내가 나쁜 놈이 될수 있고 내가 좋은 놈이 될 수도 있어. 근데 얼굴 관상에는 이 사람은 나쁘진 않아. 그래서 할머니가 그랬잖아. 아래 위에 할거 없이 얘를 다 좋아한다. 얘만 보면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도 있는데 지금 고개를 돌렸다 그래도 다시 돌아올 수 있어. 있다는 얘기야. 아, 그 정도로. 어, 이 사람을 좋아한단 말이야 사람들이 이렇게 봤을 때. 그러니까 고개를 이렇게 돌렸다가도 아유 저새끼 안 봐야 돼. 아유 저새끼 뭐 그런 거뭐 어, 아유 이상한 사람 뭐 엮여서 안 봐야 돼. 이랬다가도 다시 눈이 간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 정도면 그 사람이 손해 보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워하려고 해도 미워지지 않은데 지금 근데 올해까지 중반까지는 그 사람을 안 몰라 그럴 거야 아마 사람들이. 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찬바람 불면서 걔가 뭔가가 업그레이드 되는 게 있어. 음 응, 새롭게 뭐 시작을 했던 커피숍을 시작을 했다. 그래도 그 사람이 오자, 그딴 사람이 와서 저녁에 이렇게 했다가 도 보면은 자기도 우리 웃음이 나오는 거? 어. 그 정도로 인상이 좋다는 얘기야. 음, 이성은 또, 어때요? 이건? 이성은 조금 얘가 인정이 있는 애야. 고집은 세고 음. 인정은 있어도 그래도. 그리고 또 자기가 되게 막 악하게 딱 자르지 못해.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악하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대신 할머니가 봤을 때는 이렇게 딱 자르지 못하는 사람? 음. 왜 보면은 욕하고 싶다가 욕이 안 나오는 사람 있잖아. 그렇게 보인다는 얘기야. 아, 진짜요? 근데 내가 수가 안 좋잖아? 수가 안 좋고 인간이 잘못 들으면 인간 또래 같이 욕을 먹을 수 있어. 인간 하나 또래 같이 욕을 먹을 수 있지? 이 사람 자체로 봤을 때는 욕 먹을 일이 아닌 것 같아. 음. 근데 이제 조금 지금은 다 고개를 이렇게 돌린 형국으로 보이는데 조금 있으면 다시 돌아올 것 같아요. 이분, 그 아직 결혼은 안 했는데 결혼 운이 좀 있을까요? 결혼 운이 원래는 있잖아. 올 내년에 들어있기는 해. 아, 진짜요? 응. 음, 들어있는데 그결혼 하는 게지 맘, 자기 음과 같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막못 돌려 그런지 막 저기에서 그게 취준이 잘안 돼. 음. 본인을 하려고 그랬는데 옆에서 조금, 어떻게 보면, 부모가 말리든지, 누가 말리든지, 말리는 형국이 보인다는 얘기야. 좀. 그래서 약간 좀 딜레이가 되고 있는 건데, 이 사람이 지금 결혼을 하면 바닥을 쳐야 돼, 잘못하면. 그래서 지금 결혼을 안 해야 돼. 자기 인기를 좀 뭔가를 해서 자기 뭐 사업체를 좀 업그레이드 시켜놓은 다음에 이 사람이 결혼을 해야지, 되지. 만약에 지금 했다. 그러면 더 나쁜 놈이 돼야 돼, 이 사람은. 음. 어. 나쁜놈이 돼버릴거야 아마 그러면은 욕을 더 많이 먹을거야 아마 어. 선생님 이분 누군지 알려드릴게요 이분 사실 일반인 아니에요 아 그래요? 연예인이에요 아 그리고 그랬구나. 제가 선생님한테 조금 거짓말을 <웃음> 좀 해봤어요 아유 진짜 이분 사실 <웃음> 어. 나쁜 사람도 아니에요 어 그렇구나 어, 선생님 아, 말씀하신 대로 어. 뭔가 이미지도 바르고 어, 어. 뭔가 뭐 화면상에서는 뭐 실제 성격은 잘 모르겠고 음 화면상에서는 음 되게 바르고, 음 되게 좀 되게 깨끗한 이미지에요 음음 그런, 그런 배우 겸 가수 이승기씨에 아 이승기씨 혹시 아세요? 어, 본적 있어요. 화면에서 아 응, 근데 음 되게 신기했던거는 선생님이 진짜 거의 다 맞게 말씀해주세요 음이 사람이 진짜 선생님이 말씀하시라라 뭔가 화상 그 그걸 보셨던아 음, 되게 바르게 생겼고 바르게 생겼어. 그리고 잘. 두 번째는 올해 드라마를 시작을 했어요. 아 그래서 지금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음. 그리고 세 번째는 이분이 이성을 만나고 있는데 어. 되게 안 좋아요. 아. 뭔가 그, 뭐그 이성이 안 좋다기 보다 뭔가 둘이 만나는데 팬들이 뭔가 별로 안 좋아해요. 아. 그래서, 그 여자분을 안 좋아하는 어부들, 팬들이 어, 그렇습니다. 그럴 그럴 왜냐하면 여자분들이 좋아하면 둘이 응원을 하거든 음, 팬들이. 근데 음. 여자분이 마음에 안 들면 팬들이 같이 욕을 해 버리잖아요. 아. 어, 그래서 그렇고. 그, 그래서 그러면 이승기 씨는 저 궁금한 게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이성이에요. 그게 음. 뭐가 궁금하냐면 굳이 이분가 왜 음.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왔고 열애한 지 되게 오래됐어요. 앞으로는 결혼을 할수 있을까? 그리고 결혼을 만약에 했다면 팬들은 유지를할수 있을까? 유지하기. 그래서 아까 한미에게 얘기했잖아. 이 사람이 지금 결혼을 하면 바닥이 틀수 있다. 음. 그러니까 더안 좋아질 수 있고. 근데 그 여자분이 좀못됐나 보지. 음. 솔직히 그 여자분도 연예인이거든요. 그래도 뭔가가 이이 이, 뭐... 구독자 이런분들한테 음. 걔가 뭔가가 안좋게 보였으니까 아, 뭐, 그렇지 뭐, 안그러면 둘이 잘되라고 널다 박수를 칠텐데 그리고 둘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렇게 봤을때는 둘이 맞지않는 음. 세워놨을 때, 우리 둘이 이렇게 세워놨때 둘이 좀잘 맞는다. 음. 얼굴 뭐, 이랑 뭐, 이런 거랑. 그게 맞지 않은 거야. 음. 그래서 그렇고, 그 여자분도 지금 뭐, 결혼 이, 지금 이승희 씨 결혼은 들어와 있는데 결혼 못 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을 더 못하고, 제일 거야, 아마. 근데, 이승희 씨 자체가 고집이 있어. 그리고 둘만의 좋아하는 그런 거는 남들이 보는 거 하고 또 이성은 잘 모르는 거야, 살아남기잖아. 네. 보면 저 사람하고 절대 안 맞아. 근데 또 맞는 게 있어. 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자기들 둘은 음. 잘 맞으니까 만나는 거잖아. 아. 무슨지 알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지금 독자분들이 그냥 무조건 저기하지는 않고 진짜 이분을 좋아한다 그면그 사람도 좀 봐주는 것도 나쁘진 않는데 그 여자 자체가 내가 봐서는 이 구독자들한테 별로 대우를 못 받은 거예요 그게 이유가 있어요 그 집안이 사실 시끌시끌해요 그래서 사실 더 이렇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두 분이서 결혼은 만약에 결혼은 지금 내가 그랬잖아 지금 결혼을 하려고 그래도 이게 뭔가가 장애물이 있어서 자, 당신을 업그레이드 시켜놓고 뭔가 좀잠잠해져야 이게 시작이 될것 같은데, 지금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아. 뭐, 이성훈은 여기까지 열었고요. 음. 음. 두 번째는 드라마예요. 드라마를 최근에 시작했는데, 음. 그, 뭐, k b s 뭐 법대로 뭐, 사랑을 한 거고, 뭐, 아무튼 음. 시작을 했어요. 과연 이 드라마가 올 말에 뭔가 이승기 씨한테 상을 안겨줄 수 있을지. 근데 그분 자체가, 그러니까 혼자로만 딱 달랑 봤을 때는 어떤 드라마를 해도 그분이 인기가 없진 않은 것 같아. 그쵸. 봤을 때. 근데 요번에 그것도 새로운 거내걸 얻고 그래요. 올해는 그런 운도 들어와 있잖아요, 사람이. 네. 그래서 아마 지금 하는 것도 이게, 내가 아까 할머니가 보라 고개 돌렸다 다시 온다 그랬잖아. 아마 그 드라마돌에 다시 사람들이 또 좋아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어... 그 드라마가 이분 이씨한테는. 네,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다. 아. 그래서 좀 잠잠해진 다음에 이분하고 결혼하는 거는 좀 생각해 보시고. 음. 왜냐면 지금 결혼하면 같이 바닥 쳐야 돼, 잘못하면. 음.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있다, 결혼을 하면서. 이거 내가 좀더 나라는 사람을 해놓고. 그리고 이제 어, 우리가 연예인들이 이 사람들이 날 좋아하지 않으면 그냥 하루아침에 그지 돼야 돼. 아유.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그렇지. 이 사람이 아무리 좋고 아래서부터 위에까지 다 좋아한다 해도 사람이 도, 돌려버리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 운이 올해는좀 괜찮거든. 중반부터 또 운이. 아유. 그 전에는 운이 안 좋으니까 구설수에 뭐에 막인간에그 여자를 솔직히 내가 봤을 때는 뭐 하루 이틀 된건 아닌데 작년에 터져버린 것 같아 귀신 작년에 터지면서 막 난리가 났잖아 그 전에 만났을 땐 몰랐잖아 그냥 자기 수가 안 좋을 이게 터지면서 욕을 먹는 거잖아 음. 무슨지 알지 맞아요, 맞아요. 어, 근데 올해는 수가 얘가 좋단 말이야 올 수에 중반 수가 좋아진단 말이야 음.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것도 무마가 될수 있고 <웃음> 또영 이게. 뭐야, 지금 나오는 드라마에 또 무마가 될수 있잖아. 네. 그럼 선생님, 궁금한 거 하나 더 있어요. 음. 이승기 씨가 되게 어렸을 때부터 데뷔를 했거든요. 음, 음. 그때부터 이제 바른 청년. 심지어 이, 이승기 씨 고등학교 때는 학생회장을 놓쳐본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공부도 잘하고 뭔가. 공부 사실 공부 네, 있으니까. 네, 끼가 되게 많은데, 성격도, TV에 나온 성격은 정말 다르고막 그래요. 과연 그 성격이. 그정도가 아니래. 내가 있잖아. 고집이 있다 그랬잖아. 이 사람은 주장이 강하고 자기 고집이 세고 자기 욕심이 많은 사람이란 말이야. 조금 만들어진 걸 수도 있다. 그렇지. 아. 왜냐면 완전히 그 얼굴은 아닐 수 있어. 어. 그 얼굴 뒤에 이 사람이 고집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음. 또 인정은 있어 사람이. <웃음> 근데 고집은 세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주란 말이야. 음. 그 뒤도 좀물르긴 한데 자기가 좋아하면 무조건 백. 자기가 우선이 돼야 되니까 네네네. 누가 오라고 해도 자기가 싫기 전까지는 음. 그 사람을 놓지 않는단 말이야 아. 그런 고집이 있어 음. 그러니까 사람이 얼굴에 서운하고 되게 저게 보이잖아. 그치,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언제까지 조금 활동을 할수 <웃음> 근데 할수 활동은 있어요? 오래 꾸준하게 자기 관리만 잘하면 네네. 꾸준히 갈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이 사람이 고비가 있다 그러면 아마 결혼을 하고라도 고비가 한번 있을 수 있어. 어, 좀 어떤 사람하고 결혼을 하든 뭘 하든 결혼이 있어서 공간이 있을 것 같다는 얘기야. 근데 그 이제 공간이 지나고도 자기가 다져진 게 있으면 그 다음부터 또 괜찮지. 음. 마지막으로 좀 조심해야 될점딱한 가지만 조심은. 조심은 이 사람이 그래 내가 봤을 때는 관리도 다 잘하고 잘하는데 어, 남을 의식하고 안살 수는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결혼만큼은 좀잘좀 좀 그거 있잖아. 내가 좀 잠잠해지고 좋게 사람들이 이해를 해줬을 때이 음. 사람이 결혼을 하는 거는 괜찮거든 인감을 좀잘 만나야 되는 사진데 아. 인간한테 이 사람이 좀 다치는 것도 있어. 네. 그래서 인간을 좀잘 만나야 돼요. 음. 왜냐면 인간의 손해가 있어, 내가. 사주에, 이 사람이. 그러기 때문에 인간만 잘 만나면은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하는 스타일인데, 그래도 또 얘를 시세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인간을 음. 좀 조심만 하면 나머지는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음. 음.